네, 칠레루나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질문이 많았던 칠레에서 방을 구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로 해놓을게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는 벤타 아리엔도 아리엔도 템프랄이라고 있고, 우리는 월세 아리엔도 그리고 아파트, 집, 뭐 오피스, 아니면 가게 어떤 거를 할 건지 고를 수 있는데 뭐 보대가만 구할 수도 있고 주차장만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원하시는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요. 일단 산티아고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추려보도록 하죠 뭐 인터넷으로만 할 거냐 오늘 올렸냐 이런 것들 말고 대충 가격대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입력을 해놓으면 좋아요 저는 한 80만페소에서 100만페소 정도의 월세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조금 더 조건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스토고무는 관리비인데 가스토고무는 일단 냅두고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트레도로미토리오 입력을 하고 또 화장실은 두개 이상 있어야 돼요 어, 주차장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남네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학교 근처로 이사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프로비덴시아 학교가 있는 지역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프로비덴시아 메트로폴리타나 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쭈룩 나오죠. 보시면은 앞에 S가 붙어있는 게 있고 u f 페가 붙어있는 거 있는데 u f 페는 칠레에서 쓰는 가상화폐 단위로 집을 구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학비를 낼때이 화폐 단위를 씁니다. 80만페소짜리 방세개가 있길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100제곱미터의 방세 개, 화장실 2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부엌도 이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어고 한번 보러 갈 예정이고요 위치도 보면은 학교에서 5블럭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서 한 10분이면 은 도착하는 위치네요 나쁘지 않아요 제 중요한 가스톡 고문, 관리비 같은 경우 읽어보면 25만페소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연락처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만나면 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한번 약속을 잡아서 그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죠. 네 여기입니다 아까 본 아파트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돼 보여요 여긴 아파트 정문 비시타 주차장 집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는 사진과 이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바깥 풍경도 큰 건물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부엌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장들을 새로 짜서 넣은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안 좋은 점은 이게 새로운 장은 깨끗하고 깔끔한데 오래된 장이 아직 위에 남아있는데 그거는 색깔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세탁실 여기는 안방에서 보는 풍경 안방에 있는 크로셋 이렇게 옷방이 따로 있어서 이거는 좋더라고요 이것도 새로 짠 장이고 여기는 작은 방1 그냥 적당한 크기죠 방 안에 이렇게 옷장도 있고 밖에는 바로 화장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작은 방 2가 너무 작아서 그냥 어른 팔 길이 뻗으면 다찰 정도 지금 지호 주기에는 괜찮은데 아마 더 크면은 상당히 불편할 정도의 크기죠 여기는 로비 깔끔한 편이고요 1층에는 헬스장이 이렇게 있어서 헬스를 또할수 있어요 기계도 마음에 들고 얘는 손님 이벤트 하는 룸이고 1층에 정원과 함께 이렇게 아사도 바베큐를 해, 해먹을 수 있는 낀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대신 문제점이 수영장이 없어서 그게 조금 불만이긴 해요 아마 좀더 많이 알아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은그 부동산과 이야기해서 서류 같은 것들 준비를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은 완료가 됩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집을 만약에 옮길 때 그때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